빵 향기에 또 취하고 빵빵 빵. 안녕하세요 프리즘의 워킹 댄서 칼입니다 씽 몸치 탈출 영상에 이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바로 케이팝 튜토리얼입니다 요즘 핫하디 핫한 아이돌 청아의 스테이트나잇 새 하이라이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밤 향기에 또 취하고 부분부터 하이라이트 끝부분까지 총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동작은 거울 모드니까요 보이시는 방향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씽. 자, 파트 1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 카운트에 원이 동작으로 오실 건데요 왼쪽 다리를 앞에 다두고 왼손을 왼쪽 무릎에 갖다 대고 상체는 다운시켜줍니다 이때 오른손은 뒤로 숨길게요 해서 앞에 보고 1, 2, 3, 4까지 스탑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숨어있던 오른손 꺼내서 목을 쓸어줍니다 이때 상체는 업! 위로 올려주면서 앞쪽으로 손을 목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어줄게요 한번더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까지 끌어주십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바로 손은 손허리 손허리에서 어깨가 위아래 로 떨어뜨리실 건데 위 아래로 처음에 왼쪽 방향 한번 놓고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놓을게요. 오케이 그래서 N one, and two 갈 겁니다. 일단 어깨만 먼저 해볼게요. 시작 N 나 N 네 다시 해볼게요. One, two, three, f 여기까지 어깨 오셨으면 다리 가볼게요. 자, 왼쪽 다리가 한번더 앞에 찝고, 오른쪽 찝을게요. 어깨랑 같이 하면, 딴, 딴. 다리 같이 해볼게요. 왼쪽, 오른쪽. 오케이, 한번 더. 시, 시, 시, 자, 딴, 딴. 오케이. 앞에 있는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가져와서, 오른손을 크로스 해줍니다. 하나, 뻗어줄게요.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팔 돌려주고, 그대로 어깨. 오른쪽 팔은 왼쪽 어깨 앞에 놓으시고, 왼쪽 팔은 오른쪽 어깨 뒤에 놓으시면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까지 와볼게요. 오케이. 여기서 어깨 오셨으면 그대로 일자로 쭉 어깨까지. 한번더 해볼게요. 바, 씩, v e six, s e v and.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팔만 한번더 쭉, and. 반대, and. 그대로 앞으로 가져옵니다. 오케이 okay. 여기서 크로스 놓고 a n 반대 가져와서 and 꽃 손으로 앞에 토하듯이 가져오세요 오케이 한번더봐6 7 8 1 2 3 4 and 에8 8 오케이 자 여기서 다리 가볼게요. 다리는 아웃 벌렸다가, 인, 한번 더, 앞으로 찝어줄게요. 한번 더, 시, 시, 시, 자, 아웃, 인, 찝고.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카운터로 연결해볼게요.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포파 6, and 7, 8 1, 2, 3, 4, and 5, 6, 7, 8 잘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먼저 손을 두번 안쪽으로 돌려줄게요 1, 2, 가면서 오른발 뒤로 빼면서 1, 2, 3 처음에는 골반 위치, and 머리, a 스3할 때는 얼굴 쪽으로 작게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손을 가져와서 손목을 돌려줄게요 오케이 여기서 시작 돌려서 앤착 거울 보듯이 빼줍니다 이때 다리는 같이 빼줄게요 여기서 밑으로 한번 앤 반대쪽으로, 손어리 바꿔주면서, 뻗어줍니다. 앤 앞에서, 앞에 나와 있는 다리를 뒤로. 뻗어서, 업 p 골반. 앤 반대쪽. 여기까지 카운터를 한번더 해볼게요. Five, six, s e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오케이. Okay. 자, 다음 바로 넘어갑시다. 여기서 앞발을 옆쪽으로 찍으면서 돌 겁니다. 이때 머리가, 손은 내려놔 주시면서 머리를 한번 돌릴게요. six, seven, 다운, 앤에이때업 하는데 머리 살짝 뒤로 젖혀주세요 오케이 한번더 시작 5, 6, 7, 8자 여기까지 파트 1은 끝입니다 처음부터 파트 1 카운터로 연결해 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and 8, 1, 2, 3, 4, and 5, 6, 7, 8, 1, 2, 3,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네, 이제 파트 2 시작할게요. 자, 젖히고 왔어요. 이때 골반을 발 짚으면서 1, 2, 3, 4, 5, 6, 7 갔습니다 한번더 5, 6, 왼쪽 발에 1, 2, 3, 4 반대 발갈때 시선을 앞에 And 손을 뻗어 줄게요 그러면 1, 2, 3, 4, 5, 6, 7까지 한번더 5, 6, 세팔원두 쓰리 사파식 세븐 왔다 그러면 뒤에 뻗어 있는 오른 다리 가져와서 만들고 네 왼손 아래로 오른손 위에서 동그랗게 제스처 해줍니다 N 그대로 라인 만들어 줄게요 동그랗게 손은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 오른 다리 접어서 오른쪽으로 젖혀줍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오른손이 위로 갈 거예요 위로 잡고 다음 왼손 위로 잡고 하면은 오른다이랑 같이 원엔투엔 여기까지 한번더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투엔 쓰리 포엔 왔다 앞으로 손 먼저 뻗고 돌려서 옆에 완성해주고 가져옵니다. 한번더 왼손은 얼굴 옆에 두고요 오른손은 입가 앞에 뻗어줄게요. And 손목 돌려서 옆에 손목이랑 합체 그다음 얼굴 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한번더 시작 원투엔 오시면 새끼손가락부터 손가락 접어드릴게요 접고 그대로 이렇게 손목을 젖힌 상태로 이렇게 오는데 방향이 옆쪽으로 왼쪽 발이 접히게 오시면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와세셋에원투엔 쓰리 포 여기까지 파트 2 카운터로 연결해 볼게요 시시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네 파트 3 나갈게요 처음에 팔부터 팔을 앞에서 보면 이렇게 와 있죠 4 자, 반대손으로 체인지 한번 해줄게요. 체인지. a 한번 더. 체인지. 한번더 체인지 해줄 건데, 이때는 손목을 돌려줄 겁니다. 옆에서 보면 시작. 원, 투, 쓰리, 포. 오케이. 스텝은. 여기서. 시, 시, 시, 자. 원, 찍고. 투, 3 4 오실게요. 하더 파. 6 7 8 1 2 3 4. 오케이. 손이랑 같이 해 보면 파6 7 8 1 2 3 4.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몸 방향을 앞으로 볼 거예요. 정면으로 이렇게 옵니다. 손 먼저 해 볼게요. 원투 다음 얼굴 라인으로 쓰리 포 시시 시작 원투 쓰리 포 오케이 이때 다리는 오른쪽 찝으면서 오른다리 원앤 반대 투 쓰리 포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골반을 좀 빼주셔야 돼요. 걸으면서. 한번더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오케이. 여기부터 연결 가볼게요. 시, 시, 시작. 1, 2, 3, 4. 5, 6, 7, 8. 네. 다음.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꺼내면서 반대쪽으로 옮겨주고 에이, 한번더 옮겨 쓰고 다음은 옆으로 이동할 거예요. 손은 넓게 3리 포로 왔습니다. 한번 더. 6, 7, 8, 1, 2, 3리 포. 오케이, 여기부터 해볼게요. 시, 시, 시작, 1, 2, 3리 포. 4, 5. 6, 7, 8. 오시면, 오른쪽 다리가 앞쪽으로 크로스, 크로스 모양으로 와주시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왔자. 자, 오른손을 머리 위로 스윙. 왼손은 앞쪽으로 훅훑어주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훅. 오케이. 이렇게 한번더발 집으면서 훅 돌아줍니다. 이렇게 한번 더. 시, 시, 시작. 원투 오케이 okay. 시작 원투 왔으면 왼손이 위 오른쪽이 아래로 두번 감아줄게요 왔으면 시작 두번 왔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를 다시 꺼내서 옆으로 훅 보내줍니다 이때 왼손은 오른쪽 손을 쓸면서 내려가요 오케이 시작 후2 3 4 여기까지 하면 파트 3는 끝입니다 자 파트 3한번더 카운터로 연결해 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two, two, three, f o u 까지. 네. 자, 이제 파트 1부터 3까지 카운터로 천천히 한번, 빠르게 한번, 요렇게 진행하고 끝을 내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먼저 해볼게요. 처음부터, five, s i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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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six, seven, e one. o k a 조금 더 빠르게 가볼게요. C, C, C, 자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 h r e f o a seven, eight. f o u s e v e n a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청아의 스테이 투 나이트 안무는 끝입니다. 노래에 맞춰서 하는 풀 영상은 여기.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싱!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Bye!